e t s g o n f a g in the morning o f a g l in o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자연산 미꾸라지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꾸라지를 잡아서 한번 초회를 해볼건데 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이나 수로 같은 데 진흙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가다 작업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힘들기 싫어요 같이 힘들어요 렛츠 고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키운 애들 다 미꾸라지 베이고 있어가지고 굳이 안 잡고 여기서 꺼내쳐 먹어도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연천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온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한타워청년 여러분입니다 <웃음> 어, 또 연천하면 누구예요? 저기 형수님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안녕하십니까 <웃음> 상렬입니다 <웃음> 아 미꾸라지 많이 잡아보셨나요 형님? 기가 막히게 많이 잡았죠 이바르두가 제가 연천까지 도 왔는데 저런 농수로 옆에 있는 진흙바닥 있죠 저런 데에서 삽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개고생입니다 오늘 아그 정도예요? 또 싫어서 뭐, 뭐, 불렀잖아요 <웃음> 괜히 왔다 개라 뗐다 <웃음> 이게 또 몸보신에 좋잖아요 세실랑한테또 좋은 거봐 <웃음> 아이 참 은혜야 <웃음>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 어야 있어 오 어, 거짓말 한번 퍼잖아요 형님 오 어, 뭐야 뭐야 벌써 있네 어디 어디 안보여 지금. <웃음> 개구쟁이 <웃음> 우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구나 대충 퍼는데도 있어 있지? 있어요? <웃음> 어, 뭐야 뭐야 이거 쉽네 개구쟁이 아니잖아 이거 <웃음> 그냥 오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없는데요 형님 어 있잖아 있잖아 어디 어오 아. <웃음> 있다 <웃음> <웃음> 오야 이게 뭐야 천마리 하겠는데 오늘 자 한번 퍼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우와, 세 마리 세 마리 있. 여러분 이게 진짜 자연산 미끄러집니다 이거 먹으면 애도 잘할수 있대요 네? 네? <웃음> 자연산이 원래 별로 안 커요 어쩐지 양식으로 하나걸 키우는 애들 때문에 주문을 하면 은한 15cm 이렇게 되거든요 <웃음> 솔직히 저는 좀실망이긴는데자 <웃음> 들어가라 형님 거의 많아요? 오 뭐야? 손으로 받고 있어요오 <웃음> 이거 크다 여러분 이거 큰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풀장에 풀어놓고 꿀 바실때는 거의 다 양식이에요 <웃음> 또 있어요 형님? 계속 나오는데? 오, 한 손으로도 하겠는데? 한손 플레이 해볼게요 퍼서 쫙쫙쫙 쫙. 하면은 음. 없어 많겠다 아까 있었는데? 있었어? 저못 봤는데 진짜요? <웃음> <웃음> 아니야 있었어 <웃음> 형님 얼굴 돌변한다니까요 이럴 때 <웃음> 이리 와자 <웃음> 여러분 삽도 한번 써볼게요 장난 이니죠 무게 네. 어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움직임이 힘나도 <웃음> 없어 자 여러분 삽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웃음> 지금 움직였어 어 뭐야? 진짜로 어 그러네 여기 쓸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없어요. 오, 많겠다, 많겠다. 만초 형님. 어, 어, 어. <웃음> 이쪽에만 있나, 얘네? 있어요? 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 얘 크다. 삽한 마리 넣을게요. 아, 너무 작다. 오, 쟤 괜찮다. 오. 한 마리.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야 벌써 힘들어. <웃음> 들어가! <웃음> <웃음>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있어. 이게 없는 차도 계속 나오는구나. 어, 오. 근데 얘네가 여름 되면은 위에 나와 있어요? 돌 밑에 들어있지.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 <웃음> 이것도 저쪽 가거나 양쪽 수로 라인 있죠. 고런 데만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웃음> 있어요, 여 분들? 예, 한 마리. 여기야? 오케이. 어, 여기도. 오 여기다. 어. 야, 얘 제일 크다. 오 커요. 오 네, 성체다 성체. 장어 아니에요? 장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웃음> 그냥 쉬세요. 생각 할게요. 왜 깜짝이야? 왜요? 북방산 있어요. 북방산. 걔는 북방산 아니고 농개구리. 그리고 북방산 아 아니네. 산개구리랑 다른 거예요? 달라 이게 또 농개구리라고 아...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철컹철컹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개구리는 잘못 잡으면 벌금 2천만 원입니다 버릴게요 와 이거 진짜 없어요 <웃음> 안안을 병원... 깊게 긁으라고요 아, 안 답답하셨구나 긁... <웃음> 아니 안 긁어 안 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또 새로운 요령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선생님 <웃음> 너무 하찮게 <화창해>. 깊게 선생님 <웃음> 오케이입니까? 아있잖 있잖아. 아 이거 이거 제가 잡았습니다 아 작다 깊게 선생님 괜찮나요? 어 있잖아 있잖아 어. 아조그만하네 조그마해 <웃음> 저기 있다 저기 와 얘네 진짜 안 보인다 제가 잡은 거다 작아요 채니 형님이 잡은 건 진짜 컸거든요 더 와. 깊게 파야 되니까 <웃음> <웃음> 더 깊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웃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웃음>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깊게 보고 놀라지 마시오 선생님 잠시만요 <웃음> 아 진짜 구차하네 뭘... <웃음> 모양 빠진다 자자요 점점 빼고 있어요 정수님 <웃음> <형 선생님>, 뒤돌으세요 보고 <웃음> 웃지 마세요 정수님 어때요? 잘라 반은 채워야지 반은 자 우리 한마디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 미꾸라지 <웃음> 솔직히 양식이 더 몸에 좋아요 던직게요 <웃음> <전질게요>, 이거 <웃음> 아, 포인트 이동하자 어머니 <웃음> <본인. 웃음> 사람이 구차해진다 여기 아니, 오니까 뭐, <웃음> <-웃음> 이렇게 몸을 혹사신 시 다음에 못 모시려면 뭐야 <웃음>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인트 이동했는데 뭐 잡으셨어요 형님? 오 러머리 형님 그렇게 말 바로 안 물어요 얘네 바로 물 바로 물어요? 저 한번 빨려 볼래요 안 아프죠 근데? 얘 느낌만 이상해요 오오오 이 빨려고 찾는다 추세아 여기로 빠는 네, 거예요? <웃음> 아이 아, 앞으로 아니고? 어, 빨았네 벌써 빨았다고요붙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자체가 오! 지금. 오 이렇게 압축한다 한질간질하네 지금 떼면은 피나요? 어. 어 한번 떼주세요 어? 안 난다 그럼 더 붙여 <웃음> 이미 그록가좀 <로카> 느꼈어요 <웃음> 진짜 저록 같긴 하네요 아줌마 미구라지얼마예요 5차라니야 <웃음> 아 예뻐 <웃음>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있는데 너무 작아요 이거 뭐죠? 진짜? 잠자리의 유충 아 네. 아, 타. 형님 포인트 저쪽으로 가셨거든요 있어요? 어이씨 여기 건물이 어이, 왜? 왜 이렇게 많아 오 진짜 건물이 많다 여러분 아. <웃음> 지금까지 잡은 건데 대략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20마리 이상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 크기가 작아가지고 배가 지금 하나도 안찰것 같아서 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장어새끼 아니에요? <웃음> 여기 나와 있었어 또 나와 있는 거 없나? <웃음> 오. 오. <웃음>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는구나 <웃음> 아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형님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미꾸라이 되도록이면 사드세요 1kg에 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1kg 하려면 적어도 7시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급 1500원이에요 자 다시 세포인트 오! 오! 오! 뭐야 가끔 해야 돼 <웃음> 우와, 어, 여기네 어 그리고 CR도 달라요 형님 오! 애벌레 어? 뭐야? 가위 가위 보? <웃음> <웃음> 와이 애벌레 옛날에 채집할 때 많이 봤는데 무슨 유충이래요 당연한 말이에요 오오오 오. 오, 오, 버들치 <웃음> 버들치가 <웃음> <버들칭> 왜 나와? <남아? 웃음> 버들치도 같이 넣어야지 맛대 <웃음> 괜히 살려줬네 왜왜왜왜 뭐야 이거? 버들치 <웃음> 와 진짜 크다 야 각폭 왜왜왜왜 우와 성체다 성체 들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 장어 있어요? 어 장어 만 우와 진짜 장어다 이거 들어가요? 이게 진짜 짭이다 진노래 파고래서 짬해요 아니 거기서 깎이게 짬어머이 너무 듣지 마세요 잘안 맞더라고요 뭐가 <웃음> 나오는 거같아오 있어요 있어요 코코코 <웃음> 오 형수님 진짜 많네요 형수님 탈퇴는 라 하지? 위로는 안 버려. 왜 하자고 하셨어요 형님 아 모르겠어 <웃음> 자 얘네가 이런 진흙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없습니다 와 형님 진짜 오 옆에도 또한 마리 있네요 오 형님 큰거 잡기 시작어요어 <웃음> 어, 어, 어. 형님 포인트 이동할까요? 약간 쉬는 느낌으로 포인트 이동하면서 <웃음> 제발 <웃음> 다시 한번 포인트 이동 자 새로운 포인트 <웃음> 입증했는데 오 버들치요? 버들치도 근데 같이 먹으면 좋대요. 챙길게요. 버들치요? 네. 와우.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왜 말이 없어졌어요 다. <웃음> 아 근데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 잘 가요? <웃음> 뭔가 잡았을 거 같아요, 네, 뒷모습이.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 오케이. 형님, 족대로 할수 있었어요? 어. 애초에 할수 있었어요? 그치. <웃음>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군요. 개고생하지 말자. <웃음> 개고생해서 20, 30마리 잡았거든요. 족대질로 쉽게 잡히나요? 한 번에 이 정도 잡으세요. <웃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포인트인데 들어가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깊죠, 진짜? <웃음> 괜찮아요? 오, 오, 딱 좋아. 아, 뭐, 온천 온줄 알았어요? <웃음> 뒤에서 마저 <맞아> 볼게요. <웃음> 있어요? 어, 뛴다. 올라가서 봅시다. <웃음> 뭐 있어요? 우와, 버넛치 임신한 음. 개체가 돼요. 그죠? 이게 또알 들어서 맛있지. 아, 그래요? <웃음> 챙겨야죠. 피같다 뭔가 와 아... 진짜 버들치 많네 얘네 다 비만이야 왜? 돼지버들치 일단 넣고 조금만 버들치는 방세 방세 자 양심 <웃음> 아 여기가 포인트에요 삽으로 뒤집어주면 나온답니다 저 흙을 뒤집으면 돼요 삽으로 오케이 <웃음> 아 그냥 추워땅집 가서 한 사발에 하시죠 이게 좋을 거예요 밑에 흙을 뒤집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게 <웃음> <웃음> <또> 언제까지 해요? <웃음> <웃음> 자한번들어볼게 이러면 나와요 오저 이거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한 마리? 한 마리 <웃음> 장비 체인지 <웃음> 먹으네 <웃음> 여러분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또 안쪽도 해야지 안쪽 돼야지, 안쪽, 안쪽? <웃음> 에이, 그만, 그만. 오, 오 크다 크다 자 이거 약간 반토막 조금 났거든요 먹으면 똑같아요 그래도 씨알이 크네요 오 크죠? 예. 네. 오 크죠? 오 어, 크죠? <웃음> 가라 요거게 <할> 없다고? <웃음> 미..미안해 란신창이 되는데요 어머님아 <웃음> 힘들어 그럼 <그래도> 힘들다 <웃음> 재밌어요저기 <웃음> 포인트 좋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몰아볼게요 들어볼까요 어 개구리 한 마리 잡혔어요 두 마리 <웃음> 사실 여기가 진짜 포인트가 아니냐 <웃음> 도대체 얼만큼큰 교훈을 주실라고 진짜 포인트로 가는 건가요 아, 이제? 진짜 포인트 감사합니다 진짜죠? 여러분 <웃음> <웃음> 채니 형님이 진짜 포인트 가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 아니 아니 포인트 너무 가고 싶다고요 밑에까지다 진짜 포인트였다고 갔거든요 포인트가 200개는 되는 거 같은데 <웃음> 바로 앞인데? 형님 진짜 포인트 여기가 <웃음> 맞나? <웃음> 다 진짜 <두고> 없는다는 생각 <웃음> <웃음> 제발 겁나 큰게 <웃음> 있다고요? 제발 어? 뭐야? 어, 있다 있다 있다 오야왜 이렇게 어. 많아? 우와 진짜 포인트네 거들치 포인트 미끄러지도 많아요 개구리도 뭐 진짜 많다 따 여러 농개구리 이렇게 돼. 가랑이 사이로 꺼져 거들치 여기 미끄러지 어? <웃음> 와몇 마리요? 하나 둘셋넷와 음. 여기 괜찮네 거기만 몰면 돼요? <웃음> 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아, 와라 아 자, 아몸움직아아개아리미아아지게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핫댄스 같요같요오 <웃음> 있다 있어요 있어요? 오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어다 장어 와얘 제일 크다 이제 되나요? <웃음> 벌써 갈라고? 아 무섭다 그래도 진짜 <웃음> 큰거 나왔다 진짜 포인트는 저기 보다. <웃음> <웃음> 미꾸라지 안 잡고 싶은데요 사먹을걸 <웃음> 형님 보시면 진짜 포인트라고 하시면서 저거 포인트 계속 보고 다니세요 에이 형님 가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네, 죄송해요 <웃음> 감정이 <웃음> 아니야 감정이 전혀 없요 형님 나올 같아 제발 제발 <웃음> 자세히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들어가 야, <웃음> 야 밟는 척 하지마 어떻게 알았어요 형님? 아오 있다 있다 세 마리 오 <웃음> 여러분 여기 기어다닌게 송장 헤엄치개라고 하는 수석 곤충이거든요 먹으면 맛있어요 오 많았다 아직 포인트 아니야아 <웃음> 화내지 마세요 가끔 소리 지르고 싶은 <웃음>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꽤 잡았는데 일단 그만해도 되겠어 밟아 밟아 이제 된거 같아요 <웃음> 우와 <웃음> 오 대박 대박이다 그러지? 대박 깔끔하게 잘 나왔다 그러지? 이야 어, 야 여기 진짜 포인트다 이야 결국 진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죠 <웃음> 자 이제 진짜 포인트로 <웃음> <웃음> 야! 야 야,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여기가 제일 많은 데야 항상 그러셨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다고 아 형님 발 잊지 마세요 기름이다 여기 있네 진흙만 잡았나봐요 어두워졌다 <웃음> 왜요? 여기 마지막 할까요? 딱두 번. 오케이 딱두 번. 아! 받은 자가 빵러한것 같아. 난 아, 아까부터 물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 가들어가 있어요? 아한 마리도 되 돼요. 괜찮아. 아 이거 들어. 가 여기 아래 없어요? 있다 있다 있죠어큰 어, 놈이다. 어, 어. 어. 저 라스트. 저를 라스트 한번만 해볼게요. 아! 아. 치열하다. <웃음> 제발 하지막오 어, 엄청 팔팔해. 이렇게 쫑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우리. 그래요? 오케이. 오. 마지막 제발 <웃음> 마지막이라 오래하네 <안> <웃음>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어. 유종애미 거을수 있겠다. 고할뻔 했네. 우와, 진짜 많다. 어이구, 어, 어, 어, 입에서 크다. 어이열 마리 잡았다. 끝이죠? 한번 더? 집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한3 시간 녹아다 한거 같은데. 마지막 포인트. 아니야, 지금 적고 계시잖아. 기가로 <웃음> <깃까로> 뛰어다 <뛰랄> 뻔 했네. <웃음> 어, 얼만큼 잡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형님, 올라가세요, 이제 <웃음> 다리가 훌륭하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녀석들, 오, 많이 잡으셨는데요? 5 0마리는 되겠다, 그죠? 나는 못 먹겠다. 저희 둘이 나눠서 먹어. 아, 아 형님, 셋이 노나가지면 돼요. 난 저기 수어탕집 있어. <웃음> 다신까지 안 잡아 <웃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네 아, 아,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미꾸라지 하지 마세요 처음좀하마요 나중에 <웃음> 제가 미꾸라지 풀장 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럽게 힘들게 미꾸라지 를 잡아왔습니다 미꾸라지랑 버들치를 소금을 치잖아요 그럼 미꾸라지들이 발버둥을 막 치다가 갑자기 싹 죽어버려요 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죽이는 필생즉사로갑니다자그러면 물을 일단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노, 노노, 노노. 야. 어 뭐야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송장 헤엄치기라고 하는 수소곤충입니다 버릴게요 이거 언제 이렇게 담을래 그래서 요뜰채다가 부어봐서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숑숑숑나 넣으면 됩니다 한 30마리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겁니다 러리령 그럼 얘네 엄청 밟아 놓으실 거예요 보세요 야야야. 야야야. 어떡해? 우와! 오! 공직가 이제 눈에 젖지지 팬팬 돌려서 소금을 좀 섞어 주면안간데안 가? 그럼 더 투어. 더 투어. <요�". <요� 자, 미꾸라지가 생물학이 굉장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란 애들은 벌써 다가 버렸거든요. 여러분 10분 정도만 있으면 다 뒤지거든요. 10분 뒤에 봐요. 이브레이를. 여러분 정확히 8분 만에 필생 즉석. 이런 식으로 해야 미꾸라지는 추어탕 을 끓일 때 훨씬 더맛있어진다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컷을 지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빠로. 추어탕과 추어튀김을 먹어 보자. 추어탕, 추어튀김 어디에 좋을까요? 몸에 럭력 맨날 다 근데 <웃음> 거짓말인 거 같아 <웃음> 왜? 왜? 모든 음식에 다 명력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너의 그 말은 즉 내가 좋은 걸 먹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네? 아니 그건 아니고 맞잖아! <웃음> 어디서 좀... 죄송합니다 <웃음>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어탕의 효능 같은 게 그런 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장어가 몸에 좋듯이 미꾸라지도 몸에 좋다 얇고 긴내끼들 있죠 요 녀석들은 싹다 남자에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먹고 한번 <웃음> 아 이거 빼면 재밌다. 록같은데자 <웃음> 얘네들을 여기에 다 담고 오오야 끈질기 애들은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옮겼으면은 오늘 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요상대로 얼려두고 내일 추어탕이랑 추어튀김 만들어서 비해를 해볼게요 들어가라 비비채 넣는 거 아니었어? 그릇을 왜 썼냐? 오! 왜냐면은 거기서 바로 꺼내자 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릇으로 아. 걸린 건데 돌려서 묶어버려 단처 맞으려면은 계속 말해야 돼요 그렇지 맞지 계속 말해야 돼 너네가 너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오늘 예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지금 말 끊으면 개처 맞거든요 던져버려. 대갈이로 내고 이제 아마 말을 끊을 수가 이제 끈 맞을게요 <웃음> 내일 봐요 나당나당 나당.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 싹다 해동됐습니다 무슨 컨셉이야? 요리하는 썩시한 남자 어때? 저건 네 <웃음> <웃음> 아 석씨가 그 뜻이었어? 어. 그래도 나는 컨셉 잡을까? 석지 않았다 씨발 미꾸라지가 더 섹시하다 <웃음> 아, 하지마 컨셉 좀만 잡아보자 넌 <웃음> 지금 좋아하잖아 근데 아니 아. 어이가 없어서 웃는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거야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웃음> 이게 나중에 <웃음> 이게 되는 거라니까? 아닐 것 같아 <웃음> 조용히 <웃음> 너도 우리게 웃잖아 지금 아 이상해 아, 알겠어 조용히 해, 아빠 어깨가 돼지 어깨네 자 여러분 미꾸라지면 보면 은 점액질이 싹다 소금으로 조졌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리하려 했는데 버들치가 걸리는뭘 걸려? <웃음> 마음속에 걸리고 계속 컨셉 깨지마 말 걸지마 오늘 요 버들치는 비... <웃음> 너도 집중해 열면 시작이야 이 버들치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요 비늘을 제대로 벗겨주지 않으면 먹뭐 걸려? 비브리오 그렇지 디스토마에 걸려요 그래서 무조건 비늘을 벗겨줘야돼 이거 가까이 찍어 안해야뭘 <웃음> 아내야? 아 맞잖아 니가 결혼한 이유잖아 아니야 <웃음> 자 칼로 거들치의 비닐을 뺏겨줘야 돼요 형예 불하자 야겠는데 이거 럿 아니에요 착시효과 명암미라고 하지 자 이렇게 얘네 비닐 싹다 일단 제거해줄게요 라사 비껴쳐버려 비껴쳐 아프지 않게 어, 나 아파 보여 섹시한 거아 썩시 아, 섹시. 썩시 뭐라고? 썩시 <웃음> <시발. 웃음> 아 이건 그만할게 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문이 닫히면은 이 캐릭터는 없어져요 내가 차 이렇게 해서거들치싹다 비닐 뺏겼으면 하나 둘셋 온다야 던져버서 제가 추어탕이나 추어튀기 추어탕이 만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추어탕을 먼저 한번 베이스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추어튀김으로 할거딱두 마리만 따로 빼두고 추어탕을 먼저 할 건데 추어탕을 하려면요. 연 녀석들의 내장을 빼지 않고 통으로 싹 끓여주는 건데 끓여줄 때 게장 같은 거 끓이듯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끓여줄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먹고 뭐 내야 돼? 냄비. 잘될수안아요자요 냄비에다가 하나 둘소오이브러시자요 정도 딱 해가지고 바로 냄비. 땡. 어. 허팝이야. 파이야 바꾼 거야? 어. 사람들이 그것만 줘야겠 아이야. 음, 볼닭 <웃음> 자, 그럼 지금 물이 끓기 전에 여기다가 부수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처음 넣을 거 뭐냐? 바로 레드. 오. 대추는 한 8알 정도 넣으면 된다 그래요. 8알. 그다음은 그 다음은 라를, 네알, 아야, 일곱 알 정도. <웃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바로 냉강. 냉강이라고 했는데 아는 개쩐네. 개쩐네. <웃음> 그거 밤이야, 오빠 먹어. 진짜로? 응 먹어야 한다. <웃음> 아, 우 맛이 안 너네? <웃음> 아아이 나중에 온다 처음 먹어봤어 생강 이렇게 자요 생강 한쪽이 가장 중요해 왜냐면 미꾸라지들이 잡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생강으로 잡내를 잡아주는 겁니다 드랍다 생강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 끓여주도록 할게요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아메야 네. 아, 몸버신하러 가져왔다 두드려 맞고 한다고 <웃음>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 딱지 생겼잖아 누가 이렇게 한 건데? 뭐를? 이 <웃음> 새끼야! 이렇게 <웃음> 죄송합니이 <웃음>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웃음> <웃음> 자 미꾸라지엔 버르이 바로 투하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동안 푹 삶아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가 삶이 는 동안 보통 추억에 타는 우거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마트에 가서 우거지를 구하려 했는데 우거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더 풍미가 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럴거면 그냥 옷을 입지마 <웃음> 몸 좋아보이지 않아 이렇게 보면? 아니허에 백숙같아 팬있냐? 명감 좀 만들어 봐 잘해 최대한 석시하게 쉣오너 디테일하다 그데오쉣 <웃음> <웃음> 유튜브 하지마세요 섹시한 야옹이팬 <웃음> 오 멋있어 어, 야, 진짜로? 아 어, 어. 음, 무서운 야옹이 <웃음> 자요 쑥을 요만큼 딱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놓을게요 이거 우리 직접 집에서 따왔잖아 렁신나간 내끼 사기꾼 내가 그래 사기 결혼 당했지 그걸 또왜넣니 그러면 얘 버려? 아주 썩어 빠진 아니, 마인들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밥 해먹으려고 미친새끼야 무슨 <웃음> 용 들어다 너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 말을 안 듣고 네 말만 하잖아 <웃음> 세게 해야 너가 들으니까 아 한번 센욕 해봐 나욕 못해 괜찮아 괜찮아 해봐 한번 해봐 엄맨 저렇게 팔팔 끓이면요 나가리봉수. 자 그리고 요쑥을한번 이렇게 쫙 씻어주면 됩니다. 와야 쑥쑥쑥쑥쑥 쑥. 이 쑥도 부드럽게만 어줘야 돼. 부드럽게 잘 있었어? <웃음> 자, 그럼 지금 쑥 씻었고, 요거 5분 정도 끓였거든요? 여기다가 노즈를 조금 담가줘야 됩니다. 미꾸라지에 잡내가 맞기 때문에. 말자 나가리 봉쇄. 그리고 이제 씻어놓은 쑥에다가 양념을 좀 쳐야 됩니다. 자, 먼저 고추기름, 로자 다음 바로 늘리르 말자. 자, 그리고 간장 어허허, 그 다음 러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숙성시킨 바로 렐랑. 발음해봐. 하나, 둘, 셋, 렐랑. <웃음> 아, 너 모자이크 풀어야 돼, 은혜야. 성원이가 전화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 제발 은혜님 모자이크 풀면 안 됩니까?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말은 즉 예쁘진 않다는 거구나 성우나 성훈나 <웃음> <웃음> 나는 괜찮데 너 은혜한테 뒤졌어 <웃음> 또 놀러 와보세요 <웃음> 요 정도 드라드 드라드. 이렇게 다 섞었으면 싹다 저물리는 <웃음> 겁니다 두두두두도자 이거 다 됐으면 저 멀리 꺼지고 생강 들어오고 자 이제 요 생강을 요칼 뒷부분을 아주 잘게 다져줘야 됩니다 좀큰 칼로 아주 뭐 작은 칼로 하면서 아 대통 토티메터 근데 그가다 비슷한 야너 뒤질래 조자 조자 조자 아내야 생강 맛좀 보겠니 도라해몽이야 오빠 친구야 단풍 <웃음> 조라이몽 손이야. 그건 좋아. 무서운 할머니.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강 다다졌으면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저거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서 와우. 바로 톤업. 자, 이제 미꾸라지들을 체반에 다 담아줄 거예요. 우와, 씨. 얘네 엄청. 나도 빼볼래? 아, 좀 조용해야 히 영상 찍고 있잖아. 한 번. 아우, 빼라. 빼라. 어때? 해보니까. 재밌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뺐는데 여기 육수 있죠? 이 육수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육수에다 또 그대로 해가지고 철음부터 끓여야 미꾸라지 그 풍미가 살기 때문에 꼭 이건 있어야 돼요. 자, 썼던 생강이나 마늘은 싹다 버려버려. 던져버려. 대추도.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은혜가 굉장히 좋아할 행동을 합니다. 할 겁니다 랄레. 뭔데? 으깨는거 맞자 <웃음> 여러분 제발 밑에 이런 볼 같은 거를 두고 으깨면 돼요 이거봐 으깨지 그럼 이 살들이 아래로 나갈 거예요 결국 위에는 가시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를 거르는 건데 사실은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미꾸라지, 칼슘 이런 것들이 가시에 많기 때문에 갈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뼈가 잘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을 때 굉장히 걸리적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먹기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몸에는 안 좋고 먹기엔 좋고 여러분들은 맛을 선택하실 건가요? 건강을 선택하실 건가요? 뭔데? 이상이었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여러분 식으로 갈다가 살수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믹서기에 척 갈아 볼게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 추어탕 안 먹다가 은혜가 가는 단골집이있는데 거기 추어탕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먹어보라 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밥네 공기 먹었나 그 자리에서 맞지? 어, 돼지. 이 집. 캐니 형네한테 물어보니까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을래? 가, 같이 먹자. 양양양. 여러분, 은혜가 계속 어깨로 한번 저어볼게요. 오, 이 삼두 쓴거 봐. 오. 오빠. 왜? 발 밟아서 물 뭐라고? 아! 아! 액기스 물을 담으면 어떡해! <웃음> 아, 야, 야, 되 괜찮아 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짜증나니까. 뭐야? 맨니 찍으면서 멋있네. <웃음> 근데 이게 더. 더잘 돼? 돼? 이거 뭐라고 하지? MG세대. 아니. 어쩔 아 TV. 어쩔 TV? 아, 오히려 좋아. <웃음> 오히려 좋아, 이때 쓴다고? 왠줄 알아? 이렇게 물에 조금 닿으니까 아. 뭐 더. 오! 맞았다. 야, 액기스 개많이 나왔네, 근요 오히려 좋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요게 액기스입니다. 완전 지금 진국이거든요. <웃음> 근데 이제 그만해. 너 지금 이것만 몇분째인줄 알아? 그리고 고개 좀 들고 해봐. 그림자져가지고. <웃음> 와, 여러분, 저거 액기스러진 거 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 개머리 어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미친 듯이 게박살려놨거든요 요거는 엥가다면 지금 다 <웃음> 가시예요. 여기에 바로 액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파야 여기다가 액기스를 넣는 겁니다. 우 와씨! 요 액기스 마저 싹 넣고 자 이제 여기다가 좀 전에 다진 생강 있죠? 요거 바로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자 그다음 또 들어가는 건 바로 마진단을 들어가. 자 다음은 내가보다 조금 더 작은 풋고추 라사기야호 라사기야호 라사기야호 라사기야호 그냥 야, 어. 나가. <웃음> 자 그리고 추어탕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로초라루. 너왜 아무것도 안 해? 너 지금 힘들어? 아까 그팔 저어가지고 어. 됐어. 그러면은 아가리 올락쳐도 돼. 지금부터 내가 꾸려간다 내 채널. 들어가라 데미터 볼트. 자 그리고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뭐 뿌리냐? 글용히해 진짜 화나. 소금을. 자요 정도. 어. 자 이렇게 넣고 팔팔 끓이잖아요. 자요때뭘 넣냐? 하이라이트 쑥입니다. 자요 쑥을 너무 맛있겠다 오. 먹기 싫어 왜? 너가 한거 그냥 원래 다먹는야 <웃음> 근데 은혜야 이거 색깔 봐봐 색깔 제대로지? 좀더 뭐가 있어 그렇지 자 바로 여러분 들깨입니다 자, 여러분 추어탕이 남원식 추어탕은 약간 걸쭉한 거 있죠 그리고 경상도식은 맑은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식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맞는 것도 약간 걸쭉한 느낌이거든요 고를 때는 무조건 이 들깨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봐서 자요 정도면 안돼요? 너무 적은 거 거아니에요더 넣어 넣어 뭐 아까보다 두 배를 더넣은거 같은데.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스딱 요거 넣고 5분 정도 더 꺼내 줄게요. 바로 파파파파파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표정이 진짜 너무 싫어서 어떡해. 너도 먹어. 빠삭했 따갑겠다 와상와상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 쫙 끓여줄게요. 나상다상 아, 자, 자, 여러분, 추워 튀김해야 될 상대 오시고. 자, 제가 요즘에 튀김 컨텐츠를 안 해도 오랜만에 튀김 컨텐츠 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여요. 튀겨드니까 조사, 조사, 조사. 자, 그 다음에 내장 안 빼고 튀길 건데, 저번에 제가 참 종게를 튀겨서 한번 먹었었거든요. 튀김과 엔간하면 맛있는데, 그거는 참 맛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가했으니까 <웃음> 방금 말해줬어요혜가 댓글 안 달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 바로 올리브 이런 거 써도 되는데 튀김류 전용이 또 따로 팔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혹시 광고 이런 거 들어오면은 나랑해요야 너도 빨리 언제 들어올지 몰라. 나랑해요 백설. <웃음> 어노노노. No, no, no.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다 가러지만 아주 제소지게 터져버려서 첸형님이 어부님이랑 형수님들 아주 미친듯이 그냥 했는데 진짜 미끄러져요. 여러분 그냥 시장 가서사 드세요. 얼마 안 하거든요. 제 잡는 거게임들하지 마. 자연산이랑 완전 다르겠지. 바로. 재밌지? <웃음> 더러 <대미티. 토르. 웃음> 근데 왜 계속 웃고 있어. 오늘 아주 큰일 나겠네. 오, 갑방석. 고마워. <웃음> 들어가라. 우와 자, 다 튀겨주면 얘랑 요녀석이랑 바로 한번 초배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야, 자, 요거를 싹다 한번 퍼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연산 미꾸라주로 만든 남원식 추어탕과 추어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얘네. 인트로 한번 따봐. <웃음> 오늘 추어짬먹고힘힘힘 힘, 힘. 힘들어 <웃음> 자 일단 추어튀김부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추어튀김에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섬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왜샵 옆에 싹 짜주고 통튀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 배에 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롭간데 자 그럼 바로 먹어요 초배를 그... 뭔가 안 바삭하다 음 제가 지금 내장 좀 먹었거든요 저번에 먹었던 참종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잡내랑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초배를 음,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아, 나 안먹을래 너 머리 못먹으니까 너 꼬리 쪽만 먹어봐 안쳐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자이크 이용하는 거예요 치치 어때? 음 케찹이랑 되게 어울린다 어, 케찹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웃음> 진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또 먹는 거봐 오징어 맛이야 <웃음> 이렇게 뭐하라고 오징어 맛이야 이거 은혜 대가리 제가 마저 먹을게요 포르페라와자르미제제 대망의 블루워타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일단 냄새 100점 제가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거 등록해 상표 등록 빨리 팔어 개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혜분 먹어봐 근데 은혜가 추어탕 잘안 먹어요 저만 먹거든요 거의 쫙쫙 맛있는데 딱은혜 원래 싱겁게 먹고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인데 저한테는 너무 딱 맞아 자 여러분 이로어탕은 밥이랑 먹어야 돼요 투베르 쑥 진짜 맛있다 제가 먹는데 우거지로 하거든요 쑥이 더 맛있어 이거 한입 먹을래? 응자게딱 <웃음> 해가지고 좀 불어? 내가 불어줄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웃음> <웃음> 너무 싫어한다 쭈 음, 아까 국물을 먹었을 때는 이 프로 부족한 게 있었다고 했잖아. 어, 어, 어. 이게 쑥이네. <웃음> 쑥 광고 주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나, 둘, 셋, 큐! 쑥을 먹고 <웃음> 사랑되고 싶어요. <웃음> 야너 근데 진짜 순발력 좋다 쑥이랑 사람이랑 옛날 얘기를 음, 엮어버렸네 거기에 곰을 의륜화까지 시켜가지고 나 웅녀요 응, <웃음> <웃음> 여러분 추어탕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저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먹어봤어요 심지어 저 먹은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밥을 땡기는 국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어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연산에 잡아서 먹는다 오늘 이거 도라에몽 있죠 <웃음> 오늘 밤에 <웃음> 다지워져요썩시썩시 <웃음> <웃음> <웃음> <썩씨? 썩씨> 뭐라고? 썩은씨 <웃음> <웃음> 토메라 <웃음>